반갑습니다. 엑샤입니다. 어, 엑샤 10분 강의 피보나치 분석 활용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는 아마 트레이딩뷰 보시면 많은 분석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널리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피보나치 이 분석 중에 몇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용어랑, 용어랑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피보나치 분석 활용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죠. 피보나치 분석 피보나치 분석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나오는 숫자를 1이라고 했을 때 이두 숫자를 합한 수를 그 다음에 적고요. 또 1과 1을 합한 수를 또그 다음에 적고 1과 2를 합한 수를 다음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히 계속 진행되는 숫자 무한대로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각 숫자들의 비율 비율들을 쭉뭐 앞의 수와 뒤의 수의 비율이 61.8%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단계 다음 2와 5 혹은 3과 8에 대한 비율은 38.2%, 3단계는 23.6% 뭐 이런 식으로 구한 게 피보나치 비율이에요. 그래서 23.6, 38.2, 61.8, 뭐 76.4 뭐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은 아니지만 피보나치랑 연견, 연관되어 있는 뭐 제곱근의 제곱근을 통해 가지고 구한다든지 뭐 각종 함수들을 통해서 구하는 다양한 비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보나치 비율 이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38.2%와 61.8% 61.8%를 또 황금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61.8에서 65% 사이는 그리고 활용하는 비율 중에 그 피보나치 비율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율은 비율이 있죠 절반 값인 50% 그 다음에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는 100% 두배값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부터 시작된, 이전에는 하락파동이었겠죠? 저점 새로운 저점 A점을 만들고 B까지 올라가는 스윙파동, 상승파동이 발생되었고 조정이 진행중이다. 라고 했을 때이 C 지점이 어디서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피보나치 툴을 활용해서 되돌림 비율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올라간 상승이 이 C가 전부 다 A까지 돌아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은 100% 되돌렸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C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하지만 50% 혹은 피보나치 비율이 61.8%까지 되돌림을 주고 상승으로 다시 이어지는지 새로운 더 높은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체크하는 방법이 되돌림이고요 트레이딩뷰에서는 이 세번째 이세 번째 툴박스에 피보나치 되돌림 툴 이걸 활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되돌림의 연장인데 이 C파동이 이 100을 넘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연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연장되었다. 아니. 익스텐션이니까 확장 이게 말이 좀 헷갈려. 비슷해서 익스텐션 조금, 조금 있다가 뒤에 보면 익스펜션이라고 또 있거든요. 좋습니다.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확장되었다. C에서 확장된 파동이 발생됐다. 그럼 100이 넘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100인데 100이 넘었다. 그러면 은 100이 넘었을 때에 대한 비율. 100%가 넘는 161.8%, 123.6% 피보나치 비율들이 있죠. 138.2% 등. 그래서 익스텐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프로젝션, 목표값 구하기, 목표 구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에서 마찬가지로 B까지 주고 이건 뭔가 뭔가요? 여기 C는 이건 되돌림이죠. 되돌림은 61.8%까지 되돌림을 주고 주고 그 다음에 대한 프로젝션 레벨 상승하는 파동의 이 D파동이 이 AB파동 대비 몇 퍼센트 올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해서요. 이건 점이 3개 찍는 거죠. 점이 3개 찍는 겁니다. A 찍고요. A 찍고, 그 다음 B까지 구한 다음에, 값을 구한 다음에 C로부터, C에서부터 몇 퍼센트인지. 똑같다면 100%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경우가 있겠죠. 127이라든지 아니면 161.8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프로젝션 레벨 관다인 겁니다. 이쪽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A, B의 길이 대비 C로부터 D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이게 프로젝션 레벨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쪽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익스펜션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에 대한 연장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에서 B까지 올라간 이 상승이 최종적으로 B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야 C 되돌림은 제외를 하더라도 이 D파동이 그래서 얼만큼 진행이 된 거야 A, B로부터 그러니까 C를 제외하고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가 100이고요. 그 위로 127%, 뭐, 161.8%, 뭐,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일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하면은 위가 100이 되겠죠? 100%일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장되는, 확장되는 걸 구하거나 아니면 추세기반 툴로, 추세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통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올라간 걸 재고요. 이게 100이죠. 그럼 100%가 어디서부터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A까지.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161.8% 뭐127 아니면 은138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익스펜션입니다. 이거 실전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3분 동안 빨리 하자. 어, 여기 지난 작년 12월달부터.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되고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왜 안돼? 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되돌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되돌림 툴피부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저점이 여기죠? 저점부터 저점부터 고점까지 아, 현재는 23.6%구나. 38.2%에서 조정을 마무리할지, 50%일지, 61.8%일지 예측한다, 이겁니다. 과거의 매물대들, 과거의 중요한 가격들과 이와 같이 오버랩되는 구간들, 오버랩되는 구간들을 찾는 거죠. 오버랩되는 구간들을 찾는다. 아, 38.2%가 그래도 가장 근사하게 오버랩되네요. 그쵸? 여기요. 38.2% 오버랩되는 구간. 진짜로 거의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아, 그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네요. 정확하게 찍지는 않았지만 38.2% 정도의 되돌림을 주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프로젝션 레벨로 이 파동 길이에 지금 진행된 여기 파동 길이에 몇 퍼센트 똑같은 길이만큼 진행이 된다고 라 하면 피보나치 프로젝션.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고 정하고요.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가격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0% 혹은 진행이 미달되는 61.8%까지 이 길이에 진행이 되는지 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 이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결국엔 100%까지 올라갔네요.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우 1분밖에 안 남았고요. 시간. 이런식으로요. 그럼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요. 어? 고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피버나치 되돌림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까지 얼마큼 38.2% 혹은 지금 그 상단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음 레벨까지 내려가는지 50%까지 내려가는지 이런걸 체크한다 이거죠. 어? 시간 없어. 또, 익스텐션 레벨을 통해서, 익스텐션 레벨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바동에 대한 익스텐션 레벨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를 100으로 놓고요. 지난 저죠 그랬을 때, 약 200%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좀, 제가 좀 말이 빠르고 그랬으면, 돌려서 한두 번, 세번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엑시아였습니다